일단은 내가 이거 이제 영상을 찍기 전에 앞서서 하고 싶은 말은 웃기려고 아, 웃기려고 안 해도 돼? 그럼 나 웃기려고 안 한다? 그럼 너안 웃기다고 뭐라 하지 않게? 나한테? 어, 그럼 어, 나는 목표를 해. 끝까지 웃기지 않기로 할게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무언가를 웃기려고 하지 않는 걸난 노력할게 내가 카메라 울렁증이 있나? <웃음> <웃음>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이제 알겠어? 내 마음대로 하세요. 줏대가 있어야 돼좀 이렇게 움직이면서 찍어도 될까? 자자자자자자자 자, 자, 자, 자, 자, 자. 내 맘대로 하라 그러면 왜 맘대로 못하겠지? <웃음> 아, 그러면 근데 내가 그럼 나 진짜 내 맘대로 해도 돼? 아해 지금, 지금 그럼, 안 했어? 그러면? 아 <웃음> 지금 필요한 것들이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심플하게 가자고 회사에서 내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이 뭐냐? 다이어트야 그것보다 중요한 일은 지금 없어 아니야 <웃음> 야 주때가 없어 사람이 약간 주때가 있어야 된다면서 있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을 이제 해야지 사실 다이어트가 제일 중요하진 않아 그렇지. <웃음> 다이어트라는 게내 마음속에서 어떤 존재일까? 근데 나는 진짜 솔직하게 말해서 내가 다이어트를 하고 싶기도 해. <웃음> 야, 이거, 이거는 진짜 미친 사람인가? 이거 미친놈이 된거 같아. <웃음> 갑자기 슬펐어. 그냥 뭔가 내가 다이어트를 하고 싶었는데 그 마음을 몰라줬던 게 슬펐나 봐. <웃음> 자, 이제 진짜 진지하게 해보자, 우리. 촬영 끝. 아, 아니야, 아니야, 아니야. 아니야, 아니야, <웃음> 아니야. 촬영 끝. 아니야.